제일 기대하지 않았던 컬러가, 어머, 대환장 파티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술에 올려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확실히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정말 립 제품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이 상반기에 또 핫했던 템이 있었어요 바로 피틴트인데 제가 상반기에 리뷰를 못했는데 이번에 FW 시즌에 맞게 네가지 컬러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리뷰를 안 해볼 수 없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셋 클라우드 컬렉션 네가지 컬러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출시한 네가지 컬러들은 FW 시즌을 저격할 컬러들로 무장했더라고요 패키지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기존 피틴트 컬러들이 쿨한 느낌에 쨍한 느낌이 들었다면 미니어처로 출시했던 언네임드 컬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로즈 컬러와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담고 있는 컬러들로 출시했더라고요 제형은 기존 제형과 같이 촉촉하게 발리면서 입술에 착 밀착되는데 마무리감은 파우더리하면서 보송하게 연출이 돼요 블러블러한 필터를 끼운 듯 투명하게 컬러 표현이 되는 게 특징인데 입술에 소량을 올리고 손으로 정리를 굳이 안해도 입술에 음파 음파만 해도 컬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송하면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은 입술 위에 올리고 나서 입술끼리 마찰을 많이 하게 되면 각질 부각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거의 없는게 특징이고요 보송하지만 젤리처럼 촉촉한 느낌인 게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끝이 뭉뚝한 모양인데 바를 때 보면 어플리케이터가 좌우로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를 때 컬러들이 잘 펴발라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요 어, 이 로즈 향이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진짜 이게 너무 딥한 그런 로즈향이 아니고요 또 너무 라이트하지 않고 그 은은한 그 고급스러운 로즈향이 좀 느껴지는데 그냥 정말 약간 백화점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향이에요 마스크 테스트를 안 해볼 수 없죠? 꾹꾹 눌러봤는데 묻어남이 거의 없었습니다 플립으로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극소량이 묻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시국 틴트? 합격 드립니다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7호 언네임드 A 컬러는 미니어처로 나왔던 제품이 본품으로 출시했어요 증정용으로 나왔을 때 다들 대환장 파티였던 컬러였기 때문에 본품으로 출시한 것 같아요 컬러는 웜쿨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를 수 있는 로즈빛 MLBB 컬러인데요 입술에 살짝 올려 발랐을 때 핑크 로즈 컬러에 코랄이 살짝 보이는 컬러로 발색이 돼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에도 내추럴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한번더 올려 발랐을 때는 모브 컬러가 살짝 들어간 로즈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딥하지 않은 로즈 컬러로 피부톤에 상관없이 발랐을 때 예쁘게 연출이 되니까 만족도가 높은 컬러예요 8호 모닝글로우 컬러는 따스한 핑크 코랄 컬러로 봄웜 분들이 정말 환장할 만한 컬러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컬러예요. 핑크 코랄이지만 쨍한 느낌의 핑크 코랄이 아닌 로즈 컬러가 살짝 들어간 컬러라서 FW 시즌에 딱 맞는 코랄 컬러예요. 입술에 살짝 올려 발랐을 때는 로즈 컬러가 살짝 빠진 차분한 느낌의 블러블러한 핑크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컬러라서 활용도도 높은 컬러예요. 한번더 올려 발랐을 때는 확실히 로즈 컬러의 느낌이 살짝 나서 방방 뜨는 코랄 컬러를 한번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을에 바르기 딱 좋은 가을 코랄 컬러라서 코랄 성애자 분들이 가을에 필요한 컬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9호 이브닝 선캐쳐 컬러인데요 저는 솔직히 모브 성애자거든요 모브 베이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컬러는 모브 베이스에 플럼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 기가쏙 빠진 플럼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따뜻한 모브 컬러의 느낌이에요. 입술에 살짝 올려서 발랐을 때는 필터 끼운 부드러운 모브 핑크로 표현이 돼서 모브 컬러를 아직 시도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컬러를 살짝 바르면서 시작하기 딱 좋은 컬러예요. 한번더 올려 발랐을 때는 모브 컬러의 플럼빛이 살짝 올라오는 자색 고구마 같은 컬러로 표현이 돼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뭔가 고급진 섹시함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마지막 10호 나이트풀 컬러는 손에 올려서 컬러를 보면 일반적인 브라운 컬러의 느낌이다의 느낌이었는데 팔에 올리니까 또 오묘하게 모브컬러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술에 올려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입술에 살짝 올려서 컬러를 보니까 제일 기대하지 않았던 컬러가 어머 대환장 파티로 이쁜 거예요 이거 바른 거야 안 바른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쁘지? 뭔가 딥한 척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딥해? 이런 느낌의 브라운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 살짝 올려 발랐을 때 모브 컬러의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브라운 컬러인데 오묘한 매력이 있는 컬러로 표현이 되니까 자꾸 손이 가는 컬러이더라고요. 한번더 컬러를 올렸을 땐 모브 초코 브라운 컬러인데 초코가 뭔가 뽀얀 초코 브라운이라서 아, 코코아 브라운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컬러감이 손에 올린 것보다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면서 인스타 감성 필터를 살짝 올린 듯한 힙한 느낌도 들어요. 사실 브라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겠죠?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틴트, 스웨이드 네가지 컬러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